창세기 20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를 거류하며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며 사라를 데려갔더니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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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아비멜렉이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이요 1 2절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